네, 저는 지금 태민 농자재에 나와있는데요. 어, 저희 한국농산TV에서 나오는 이런 농자재라든지 농기구, 농기계 이런 것들을 여기 태민 농자재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번호 여기 010-2050-8693 제가 외울 정도입니다. 네. 하도 전화가 와가지고, 그죠?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난리 난게이 지금 베스트 파종기하고 이 한손모종 이식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막몇 통씩 옵니까? 오, 6십 통씩 옵니다. 밥 먹는데도 오고. <웃음> 네, 전화가 무작기 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이 철이 철인지라, 이제 막 모종을 심어야 될 철이 오고, 고추 심어야 되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허리 숙여갖고, 일일이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맞습니다. 꾸불이 앉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서 그냥 쿵쿵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당히 편합니다. 편리하게, 남들보다 5, 6배 빠르게 할수 있는 이 새로운 식물물을 저희 들고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씨앗 파종을 하나로, 특허번호 나와 있고요. 무동력의 베스트 파종기. 깨, 무, 팥, 배추, 녹두, 흰콩, 검은콩, 옥수수, 장뇌삼까지다 되는 파종기입니다. 설명서하고 이 안에 지금 큰 씨앗 파종하는 용으로 교체하셔서 큰... 사용하실 수 있게 들어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에 이렇게 짜자이 들어있습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아주 완벽합니다. 뚜껑 여시고 바로 위에다가 뭐. 씨앗 넣어주시고 네. 에, 콩을 투입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씨앗이 채워지는 게 보입니다 네. 이제 채워진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서 누르시면 씨앗이 바로 심게 됩니다 저희 한국농산TV하고 이걸 제조한 카이로스 대표님하고 약속을 했어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이거를 판매하기로 근데 이 가격을 얘기하기가 아, 좀. 민망해. 네. 예. <웃음>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 전화로만 왔어요. 전화. 어디 전화요? 태민 네, 농자재, 농자재. 010-2050-8693으로 전화를 주셔야 이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추, 배추, 오이, 토마토, 가지, 땅콩, 감자. 뭐, 다 됩니다. 네. 이것도 <웃음>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그죠? 일단 이거는 대형이고요. 이건 대형이고, 네. 또 작은 게 있습니다. 작은 거는. 이제 배추 씨앗이나, 아, 배추 모종이나 이런 것들을 네. 파종할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내려오다가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웃음> 맞아요. 작습니다. 그거는. 구멍이 좀 좁아요. 자, 이것도 한번 업시 해볼까요? 여기에 설명서와. 설명서와 이제 기타 이제 교체 용품들이 들어있고요. 네. 이거는 뜯고.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짜자잔 이야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주 처음 받으셨을때는 이게 옆으로 돌아져있습니다 네. 배송할 때는 근데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돌리셔서 여기 입구랑 여기 입구랑 맞추셔야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한국 농산 TV에서만 최저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공급해 드리려고 최저 가로 <웃음> 네. 근데 이거는 딱 100대 한정 100대 한정으로만 이걸 하게 되겠습니다. 100대 한정 그죠? 렇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빨리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좀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시니까, 이 기회를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 어디다 하시냐? 바로 태민 농자재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김태민씨예요 <웃음> 안녕하십니까. 네. 태민 농자재 대표입니다. 네. 이 한손 모종 이식기하고 떼려야 뗄수 없는 친구. 자, 요게 뭐냐? 모종 가방입니다. 모종 가방입니다. 모종 가방. 이 모종 가방을 이거 어떻게 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보시면 카이로스라고. 적혀있는 이, 이 고무가 있는 거를 어깨에 매주시면 됩니다 어깨에, 어깨에 매시고 여기에 착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있는, 건 하나 있는 건 옆으로 말라고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네. 착용이 가능하시고 옆면에다가 이걸 장착하고 네. 여기다 판채로 아, 예, 예, 모종을 이게딱 네, 네. 걸어 놓고 모판에 그거 가지고 넣으시고 심고 넣으시고 심고 하시면 됩니다 한국농산TV는 대한민국 농부들이 부재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추, 오이, 토마토 뭐 이런 것들 저 모종을 어, 심어야 될때 앉아서 허리 구부려서 땅을 파고 그 모종을 심고 다시 메꿔주고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어떻게 좀 쉽게 그보정을할수 있는 기계가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걸 연구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삼각고리가 있잖아요 삼각고리 이게 네. 네. 예, 네. 입을 네. 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각고리가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네. 여기 밑에도 지금 네. 예, 고리가 있죠 이게 입을 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방아쇠를 당겨주면 이 예, 삼각고리가 이제 철사를 딱 당겨주므로 인해서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네. 이걸 하나 구입하면 어저 7, 8년씩 쓸수 있는 제품이라서 네. 예, 상당히 그뭐한 해만 쓰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라서 예, 상당히 그 값어치가 있는 제품. 이거는 속도 얼마나 빠 거예요? 사람이 심는 것보다 한 다섯에서 배가 빨라요. 아 이게요? 예. 예, 엄청 빨라요. 이제 아. 여기는 판체로 딱 걸어놓고 바로 집어넣고 착각하면 심어지니까 국질고 당김을 국질고 당기면 심어지니까. 속도 빠르죠 사람이 심으면 고개 속에서 흙파고 그거 놓고 손으로 또꽉 또 눌러줘야 되잖아요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빠르게 심어집니다 아주 신기하게 심어져야 돼요 요걸 이제 하나하나 달락 하면은 어, 상당히 불편하니까 어, 모종 가방이라고 있어요. 여기 옆면에다가 요걸 장착하고, 네. 여기다 판채로. 아, 모종을 예, 네, 네, 모종을 판채로 네, 이이게딱 네. 걸어놓고, 네. 여기서 가서 모종을 넣고, 네. 그럼 모종이 이,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네. 2 3 m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어, 이걸 쿡 찌릅니다. 쿡 찔러서, 어, 이제 입을, 이 방아쇠를 당겨주면은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입이 벌어지면서, 이제 모종이 밑으로 내려가요. 네. 내려가면서, 이제 이게 위로 올라오는 기계가. 어떤 분들은 이 기계를 쿡 찔러 놓고, 쿡 찔러 놓고, 여기다 모종을 넣어가지고 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되면은 흙이 응고가 돼가지고, 흙이 잘 오므라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 빠른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모종을 넣고, 쿡 찔러서 방아쇠를 싹 당기면서 위에를 빼줘야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게 흙을 딱 벌려줬다가, 흙이 딱오므라들면서이 모종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모종이 딱 서는 거죠. e we go!